안녕하세요. 이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비즈니스는 결과다. 반드시 성공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불과 몇 개월만 지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는 놀이가 아닙니다.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한말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객이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비즈니스도 대충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비즈니스에 가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결과가 전부다 라고 말을 하면 비즈니스는 결과가 전부는 아니다. 과정도 중요하다 라고 반박합니다. 물론 프로세스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각자 목적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싶은 것이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흔히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괜찮다고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을 두고 바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실패해서도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배움에 투자하고 실행합니다. 단순히 실패 경험을 쌓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는 결과가 전부입니다. 결과를 낸다는 것은 상품이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상품이 많이 팔렸다는 것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낸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고객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를 내는 것에만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을 자기 개발의 한 측면으로 보고 쉽게 접근하셨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비즈니스는 결과가 당신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성과를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투하십시오.